Let's go. 많은 사람들이 퇴사 후 많은 꿈들을 꾸며 계획을 세운다 미라클 모닝에서 갓생살기, 창업으로 돈벌기, 유튜브 다이어트, 글쓰기, 어디가서 한달살기 등등 하지만 실제 퇴사 후의 일상은 아마 게으름의 중력을 이겨낸 몇 프로를 제외하고는 예상했다시피 초신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퇴사 후 지킨 계획은 여행이나 PT, 학원과 같은 돈을 써서 해결할 수 있는 계획 몇 개뿐이 안 된다. 혼자 됐을 때 나의 의지를 지킬 수 있었다면 그건 회사를 다니면서도 뭐든 해내고 만들 수 있을 사람이다. 나는 다이어트도 실패했고 미라클 모닝을 갖다 버린 지 오래다. 심지어 쉽다는 자격증이라도 따려고 시험 등록을 했는데 당연히 공부를 안 해서 두 번이나 떨어졌다. 퇴사 후의 일상은 아침 기상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이제는 해가 중천했던 12시에 일어나면서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고 그런 무료한 상황이 아마도 나의 현재 상황과 나와의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한 불쾌함도 동반되어 하루를 시작한다.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니. 그렇게 한달두달 달 가다가 1년이 가까이 되고 도저히 이러다가 잉여가 되겠다는 공포심에 초조함을 갖고 이것저것 다시 경력직 이직을 지원했지만 이력서마저도 먹히지 않았을 때 비로소 아이씨, 내 인생 점점 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세상 모든 일이 하찮은 건 전혀 없어 보이고 모든 춤물러가 고기에 보이며 반대로 내 자존감은 바닥까지 떨어진다. 그러고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있고 나와보니 회사가 좋았던 건데 지금쯤에 1년치 월급이 쌓였을 텐데 등등등 아무쪼록 그런 시간을 거쳐 1년이 된 결론은 나는 며칠 전부터 다시 취업을 했다. 역시 누군가 떠나 공석인 일자리는 똥이 가득했고 그럼에도 이제는 돈을 다 썼기에 다시 또 반복되는 후회스러운 노예 생활이 시작됐다. 물론 1년간 나도 사업을 했는데 온라인 온갖 플랫폼에 상품을 열심히 소싱해서 올렸고 유튜브에 나오는 성공 사례들을 따라해도 보고 강의도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나는 매출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없다. 이제 나도 막갑하다 30대 후반에 내가 뭘 잘하는지도 이제는 모르겠다. 회사도 자신이 없고 사업도 자신이 없다. 근데 안 되는 걸다 걱정하면서 내가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회사 덕분에 나약해진 나를 강제 기상이라도 시키며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올해 목표로 잡았다. 그래 뭐 어떻게든 되겠지.